얘기는 어, 요즘에 막 코로나 좀 풀리고 이러면서 유럽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다시 가고 싶은데 제가 태어나서 유럽을 딱두번 가봤거든요. 어,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랑 서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 0 1 0 6년도 겨울? 2017년도 초? 아무튼 그 겨울에 엄마랑 같이 제가 이제 퇴사, 첫 퇴사를 퇴사를 하고 엄마랑 같이 동유럽을 갔었어요. 이제 동유럽을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랬던게 저는 유럽, 이제 처음 갔던 게 서유럽이잖아요. 배낭여행으로 근데 그때는 루트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갔었는데 너무너무 모두들 친절했고 막 짐도 다 들어다주시고 너무 정말 해피한 여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도 말 엄마랑 같이 동유럽을 갔을 때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위넨으로 들어가서 빈에 있는 오스트리아랑 잘츠부르크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코프라에서 아웃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인종차별을 너무 거의 매일같이 당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래 이런 래이 나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럽여행 많이 가시는데 어 제가 겪었던 동유럽 인종차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셔서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미넨으로 인을 했어요 미넨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미넨에 이제 큰 중앙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막 허,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삐까뻔쩍하고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딱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서 위낸 중앙역으로 와서 왜냐면 은 숙소를 위낸 중앙역에서 도보로 한 5분? 7분 정도로 제가 예약을 했었어서 물론 당연히 엄마랑 같이 가는 거니까 제가 모든 루트를 짜고 뭐 비행기 예약서부터 숙소 예약까지 다 제가 했거든요. 중앙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숙소로 잡아서 그때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여행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굉장히 장시간 타잖아요. 장시간 타고 저는 이제 친구랑 간게 아니고 엄마랑 간 거였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계속 케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다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서 좀 예민했는데 중앙역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캐리어랑 막 이런 거를 막 23kg짜리를 들고 갔죠. 딱 놓고 아, 엄마 잠깐 기다려 봐 하고 제가 이제 숙, 중앙역에서 숙소를 어떻게 가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찾고 있다가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어, 몇번 출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냥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한 제가 유추했을 때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분이셨는데 그냥 제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셨는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제가 키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5거든요. 이렇게 저쪽을 이렇게 숙이면서 Japane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저그 얼굴이 똑똑히 기억이 나요. 이렇게 Japanese! 막 이러면서 그냥 싹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오랜 비행에 지쳐있고 엄마는 옆에 서 계신데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첫딱그 그 동유럽에 대한 인식이 바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언어적으로 그리고 제스처로 인종차별을 했지만 막 물리적으로 저한테 해를 했다든지 하는 거는 다행히 없었어서 그냥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캐리어를 끌고 숙소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숙소를 들어가기 전에 아 숙소를 들어가 드, 들어가서 이제 짐을 다잘 풀었어요. 잘 풀고 그때 무슨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풀고 숙소 안에서 뭐 마실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캐리어로 무거우니까 뭐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샴푸, 바디워시, 린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사러 나갔어요. 다이소 같은 올리브영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랑 슈퍼마켓이 결합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를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그거를 찾아서 마랑 같이 나왔어요. 엄마는 막 다른 데 구경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 뭐지 바구니 들고 뭐 아, 뭐 샴푸, 뭐 린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 어떤 때였냐면은 2016년 말 2017년 초인데 지금 생각났어요. 그때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준실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최순실 그 사람이랑 딸, 딸이 딸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나? 뭐아무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랑 좀 연관이 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찾아볼게요. 네, 그 최순실이랑 정유라가 독일에 잠적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독일에 어떤 재산을 숨겨놨었고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의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막 담고 있었는데 어떤 굉장히 좀 체격이 있으신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도어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뭐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한게 아니고 심지어 제가 뭘 물어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막 막 저를 이렇게 팔을 막 치더니 막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이제 영어도 간단하게만 구사를 할줄 아니까 뭐 what? why? what? What?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막 막 삿대질하면서 막막 막 엄청 크게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막 봤어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 저를 도와주지 않고 뭔가 제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그 마켓에서 한 것처럼 막 뭐라고 하더니 진짜 한참을 뭐라고 했어요? 한 1분 이상? 근데 다행히 엄마는 이제 다른 쪽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이었는데 그러지 그렇게 막 저한테 하더니 그냥 다시 계산하러 줄을 쓰러 가더라고요아 그래서 첫날부터 저는 그 윈앤에 있어 있었던 어있 일이 너무 안좋은 그 기억이었고 아 동유럽 여행 그때가 거의 한달을 잡고 간거였어요 거의 20몇일? 30일 좀 안되게? 근데 그런 일이 딱 터지니까 아이 이 나머지 날들을 어떻게 견뎌야하지? 왜냐면은 대학교 때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갔을 때는 막 다들 막 너무 막 카인드하게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지하철 내려오시던 분들 캐리어 들어다가 올려다주고 다시 내려가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랑은 불과 몇년 차인데도 너무 달라서 아 동유럽의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한가? 그러니까 제가 좀 유, 유독 재수가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첫날 그렇게 두번 크게 얻어맞고 그래서 이제 미넨에서도 되게 경계를 하면서 지냈고, 사실 미넨보다 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빈을 되게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빈에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 그, 비포 선라이즈에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빈에서 그 어떤 되게 멋있는 미술관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갔어요. 물론 엄청나게 제가 경계를 했죠. 엄청 경계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2016년 거의 12월 아니면 2020, 2017년 1월 2월이었는데 추웠고 그때 약간 초저녁? 한 5시? 요쯤이었는데 겨울이니까 해가 좀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두컴컴? 우리나라로 치면 은 약간 그 초겨울에 금방 해지는 그런 정도의 어두움이었거든요 엄마랑 오스트리아 어떤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맛집을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 거기가 골목에 있었거든요. 골목이 우리나라 골목 같지 않고 되게 큰 이렇게 큰 건물들이 길쭉길쭉한 건물이어서 골목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굉장히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밥을 그때 이제 음식점에서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엄마랑 딱 나왔어요. 그래서 추워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고 엄마랑 팔짱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골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이 없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앞에서 되게 좀 젊은 남자?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제가 생각했을 땐그 정도의 나이였어요. 후드를 뒤집어 쓰고 되게 스키니한데 그 영화에서 보는 골목에서 마주치는 그런 분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뉘앙스가. 근데 이제 막 후드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좀 경계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골목에 다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한 70m쯤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때쯤부터 저희를 그러니까 저를 전지 엄마인지를 이렇게 뚫려 뚜려,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진짜 한 계속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다가오는데 한 10m, 20m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 저희 얼굴을 완전히 가까이서 딱 보자마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진짜 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골목에 사람도 없지. 진짜 약간 차림새가.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외국들은 총기 소지국가인 데가 있잖아요. 빵냐빵냐. 근데 빈이 뭐. 유럽 여행 갈때이 나라가 총기 소지 국가인지이 나라가 뭐뭐 뭐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다 알아보고 가진 않잖아요. 그냥 늘 조심을 할 뿐이지. 그래서 그 나라가 오스트리아가 총기 소지 국가인지 뭔지 모르는데 뭔가 그분의 행색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총을 갑자기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얼굴 앞에다 대고 그냥 아우 oh 마이 이렇게 딱 욕을 하시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엄마, 괜히, 그니까, 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막, 엄마를 욕한 것 같아서, 진짜 막, 화는 여기까지 나는데, 너무 무섭고, 막,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지? 이렇게 외국인한테 욕을 면전에 대고 한다고? 와 그래서 진짜 그때도 오스트리아에서 너무 무서웠고 너무 기분이 나빴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자잘자잘한 건 제가 기억이 잘안 나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게 벌써 벌써 6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더, 다시 유럽을 가고 싶은데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은그 우리나라는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은 화장실 같은 게 프리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돈 내고 써야 하는 화장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자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었어요 급한 상황이었는데 <웃음> 어떤 엄청 큰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 프리겠다 싶어서 들어간 김에 화장실을 갔다가 거기를 구경을 하자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작은 건지 사람이 많은 건지 진짜 여자 화장실 밖으로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은 다른 어떤 가게를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일단 급한 상황이었고 해서 일단 기다리자 해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줄을 다 기다리고 엄마가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깨끗했거든요 근데 칸이 두 칸밖에 없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이 엄청 길었고 제 뒤로도 줄이 엄청 길게 나래비로 서져 있었거든요 제가 딱그 일을 보고 나왔는데 줄이 엄청 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나온 칸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면 은 마치 내가 병균이 된것 같고 와 진짜 와 진짜 이렇게까지 동양인, 아시아인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온 칸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끝까지 아무도 손을 씻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물론 그 뒤에는 다른 분이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냥 같은 인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더러운, 뭔가 병균 취급을 하지? 내가 더러워 보이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그때 속이 상했었어요. 응.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럽을 가게 되면은 동유럽 쪽은 진짜 너무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마지막 오스트리아를 다 보고 넘어간 게 체코 프라하였어요 체코 프라하 막 프라하의 여인 막 드라마에서도 보고 막그까를교 프라하 성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갔는데 체코 프라하가 아우시기도 했고 마지, 마지막 루트였어서 좀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어떤 그냥 막 맛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레스토랑을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뭐 피자 파스타? 같은 걸 파는 데였어요 완전 관광지 잖아요 근데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거기가 입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약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공간이 하나 있고 그 공간에서 약간 다른 방이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문이 닫혀 있거나 하진 않는데 좀 공간이 이렇게 통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여러분 봐주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저희 주문할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모님 뭐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라고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서유럽을 갔을 때도 막 부르거나 하는 게그 매너가 없는 행동이라고 들었어가지고 동유럽에서도 뭐 찾아본 건 아니지만 딱히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희가 들어온걸 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들어왔는데 주문을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아, 준비가 되면 오, 오겠지 오겠지 했는데 안와 계속 안와 계속 안 와서 제가 그 약간 꺾여진 방 쪽에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 쪽에 나 이렇게 그 홀에 직원들이 저희를 볼수 있게끔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여기 있다 눈도 마주치고 주문 받으러 와줄래? 이렇게 이런 느낌스로 그런 느낌스를 담아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약간 음, 왜안 오지 뭐 약간 이런 투로 몇 번을 나가봤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진짜 뻥한치고 한 20분 25분을 기다렸어 그냥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흘려 짜증나는 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25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갔 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왔을 때 식당에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에서 딱 바로 보이는 가운데 테이블에 가족이 앉아 있는데 저희 들어왔을 때 분명히 없었고 제가 중간 중간 얼굴을 비쳤을 때도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한참 기다린 건데 그 사람들은 이미 뭘 먹고 있는 거야. 이미 뭘 먹고 있고 우리가 너무 엄마 나가자 제가 막 이랬어요. 근데 나가는데도 진짜 그냥 우리가 약간 저랑 엄마를 투명인가 아니 얘네 우리가 안 보이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진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 나와서 다른 데서 먹었어.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인종차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선가? 이렇게 제가 걸어다니고 하면은 남자분들이 막 뭐뭐 뭐, beautiful 뭐 어쩌고 뭐막아뭐뭐아 뭐, 뭐, 아, beautiful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쟤네 왜 저러지? 그냥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거기 동유럽 다녀와서 인, 그 인종차별 너무 많이 당했어서그 커뮤니티 같은데 있잖아요 유럽여행 커뮤니티 이런데 막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쁘다 뭐어 뷰리풀 oh, 막 하는 게다그 인종차별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를 비하하는 놀리는그 그러니까 비하다기보다는 논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나를 호구로 봤구나. 진짜 얘네가 나 진짜 제가 성깔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더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보다. 근데 어쨌든. <웃음> 그게 그 나를 호구로 보고 그렇게 놀린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가셔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아무리 코로나가 조금 풀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많이 당한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물론 6년 전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보다 훨씬 전에 갔다 온 서유로 인종차별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때도 한달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늘 어떤 해외에 나가셨을 때는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엄마를 모시고 간다거나 남자친구랑 가거나 하면은 좀난것 같아요. 남자랑 가거나 하면은. 근데 이게 여자끼리 뭔가 외국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니는, 다니실 분들은 여자분들끼리 가실 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안전을 늘 생각하시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막 유럽 같은 데 가면은 한인민박 이런 데에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다 같이 놀기도 하고 뭉쳐서 다니기도 하잖아요. 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더라. 저는 그래서 동유럽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화도 많이 나고 이랬어가지고 동유럽은 별로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저 진짜 상처받았어요. 좀 제가 많이 당하지 않았나요? 인종차별?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동유럽 갔다온 다른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면 사실 저만큼 당한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절 그런 적 없다고 너가 진짜 많이 당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저보다 더 많이 당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늘 여러분 유럽 여행 지금 계획 중이신 분들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외국을 가실 때든 뭐 어디를 가실 때든 꼭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힐링하는 마음으로만 힐링만 받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 유럽여행 너무 많이 가고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유럽여행 간 친구들이 사진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예쁜 사진 그래서 저도 너무 가보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예전에 내가 갔다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나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언젠간 저도 꼭유럽여행 가게 된다면 유럽여행 브이로그를 찍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유럽여행 가시는 분들 혹은 다른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행복만 하시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재밌는 얘기가 있을 때올을게요 안녕